제가 가지고 나온상태인데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인블리 쿠션 원래 제가 한번 편집해 놓은게 있었는데 그게 더 날라가서 지금 기초기어만 한 상태잖아요 블리블리 뽀송 커버 쿠션 이 제품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아마 23호 애추럴 컬러고요 자, 뽀송하게 커버할 수 있는 뽀송 커버 쿠션이에요 조명을 조금 낮춰서 제가 지금 이 오른쪽 볼보다는 지금 왼쪽에 커버를 해야 될그 여기 부분은 제가 민감하게 지금 올라온 상태라 여기가 커버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 반 부분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 정도 가거가 됐습니다. 제가 좀터 진짜 큰 색이네요. 컨실러가 진짜 킬이 필요한. 입까 입가는잘뜰수 있기 때문에 입가랑 코, 여기 입가는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가볍게 레이어드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두껍게 발라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공에 모공 커버 부분 볼게요 제가 지금 프라이머를 사용을 아예 안한 상태거든요 아, 자, 안 바른 쪽하고 바른 쪽. 안 바른 쪽, 바른 쪽.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흉터가 굉장히 커서 자외선을 더는 여기가 컨실러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커버력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올렸을 때, 제가 원래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쿠션 팩트는 수정용으로밖에 화장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클리오 킬커버 컨실 쿠션은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휴대해서 들고 다니는 쿠션이거든요. 잃어버려서 다시 구매를 했을 정도로 좋은 쿠션인데, 얘랑 비교했을 때 커버력을 보시면, 얘는 좀 이게 보시면 아까전에 이 제품을 발랐을 때는 되게 가볍고 뽀송하게 발린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 얘는 아무래도 커버력을 중점적으로 킬커버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묵직하게 발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블리블리 뽀송 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받쳐줘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원래 선호하는 지금 두 가지 원래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킬커버 컨실 쿠션이랑 지금 제가 오늘 리뷰한 블리블리 포성 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쿠션이네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려고 고민을 하셨다면 충분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셔도 괜찮을만한 쿠션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 구매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